도. 음, 나, 나 음. 아직 서버는 안 들어갔다 나중에 확인 좀 해봐 서버 들어와서 맵은 다 있는데 인벤토리만 초기화돼 있다 옛날 걸로 음. 커피 테이블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칸 싸우기였을 때 이건 서랍장인가 오, 열리네 이거 어 음. 음. 여기 뭐지 음. 이게 내일 안거 같은데? 응 많을 건데. 음~ 어우 냉장고구나 이런게 일종의 냉장고 같은 거야 안나신하 오케이 그럼 나는 내일 좀더 깔고 오겠다 나는 싱글에서 모드 탐험 좀 하고 있어야겠다 서브는 연하띠 어오아 월데이디 이거 플러거이랑 똑같은데 어. 아 그냥 똑같다 플러그인이랑 똑같다 그냥 모드다 그냥 모드일 뿐 모드가 모드에 을 뿐입니다 플러그인이 그냥 모드에 있을 뿐이다 음. 뭐 편함도 있네? 음뭐 편함 이거는 그냥 장식이래 뭐 넣을 수는 있긴 하는데 뭐 활성화 레일로 했네 오오오 오. 오, 가구 모드 좋지 옷탈리도 있어 아 근데 옛날 그 모드 모드에 있던 게 없어졌다 옛날 옛날 모에는 뭐 있었는데 어 분수 있었고 분수도 수도 네가 있었는데 수도꼭지 있었는데 수도꼭지가 없어졌더라 수도꼭지 그거 물 틀면 물 나오거든 아 어... 몰라. 오, 야, 좋아. 이건 상자구나. 어, 잠글 수도 있네. 응. 오가 나면 잠글 수도 있어. 캐비넷은 잠글실걸드 트랜... 어. 트램폴린도 좋아. 있다. 미친. 호스트박스. 응. 근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진짜. 그럼 나이 방은 닫아주면 안 돼요 나만 좀 가려줘 어야 응. 돌길도 깔렸고 오늘 집 보러 온다고 누구? 집? 집을 보러 온다고? 응 팔아야지 무슨 집 집을 왜 팔아요? 어안살 거니까 또이상한거 그럼? 어. 뭐... 나한테는 근데 크게 산건없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릴도 있네 그것 때문에 도모 매트 그 위에 있지 거기다 이건 <웃음> 나중에 꺼낼 때 실, 내실 외도 이 구분할 수 있고.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책상 같은 건가? 어. <웃음> 맞네, 책상 같은 거네, 이 기침. 기침 모식이네. 기침. 다이빙. 아, 아, 다이빙데. 오. 됐어 누가 왔다? 누구인가? 응, 당근은 안 받는다. 오, 어, 다이빙 때도 있고, 도어 매트. 음셋 응. 도어 매트 메시지. 도어 매트 메시지는 입력하면. 어, 그거, 어. 땅바닥이 글자에 새겨질걸? 그대로 새겨진다 그릴 이건 쓸수 없는 건가? 그릴? 어, 쓸수 어, 있지 아이스박스 고, 고기 올려고아 쓴... 고기를 올리면 꺼워지는 거가? 자동으로 응. 음, 음. 연료도 와. 뭐... 나뭇잎 단장도 있어 레전드 아니 야 아, 타지 않을까 혹시 <웃음> 어, 일단 한번 구워봐야겠어 나뭇잎 단장 원래 있었다 이 모드 그것도 있었잖아 민규 서버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모드 만난다는아 이거 트램펄린이네. 그래서... 어 이거 트램펄린이야. 커스텀 NPC만 있어도 가구 모드 굳이 필요 없는데 거의 거의 필요 없는데 가구 모드가 있으면 훨씬 편해지지 솔직히. <목소리> 쿨러, 아이스 박스도 존재합니다. 오매전 야, 이거 플러스, 그, 커스텀도 같이 깔면 안 되냐? 커스텀이 아, 어, 없다. 아, 안 맞춰진 게 없나, 지금, 아직? 어, 없어서 안 갖고 온 거지. 못 갖고 오는 어, 거지, 지금. 어. 없어서 여기. 안 들고 오는 거지. 뭐 하고 있어? 지금, 막 아, 그, 하고 있어. 들어올래? 들어갈까? 나 로얄판만 하고. 근데 이거 모드 있어서, 이제. 모드가 추가로 간다. 깔렸다 <웃음> 모드 <모두> 있다 <웃음> 모드. <모두. 웃음> 싱크도 있고 응. 키친 싱크라 무슨..무슨 무슨 건데 가구..가구 가구 음. 모드라 한다 아 지하철도 이제 호선이 여섯 개나 있는데 아 이거 물안 갈리는구나 근데 벌써 6호선 다닌거가? 6호선 오, 오, 오, 오, 5도 다니고 6도 다니고 다 다닌다 그냥 이제 왜 이렇게 많은데 많아야지 다이을라고 발견된 바이옴. 발견한 거 전부 다 잊고 있다, 저 사람은. 야, 근데 싱커대에 물을 담아놓을 수는 있다. 응. 열자가 그래, 풀지 풀이... 트는 것도 아시구나. 되는데, 어디다 물잘 박으면 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수도꼭지 옛날에 그랬거든. 뭐 뒤에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건 아니겠지 막 그러니까. 밑에 물한 칸만 깔아놔도 막물 나오고 그러던데 굳이 지금은 안 그러네 응. 클릭을 아무리 갈고도 작동할 생각은 안 근데 트램플린은 높이 막 뛰진 않다 노, 높이도 떨어지는.. 비례한다 그냥.. 떨어지는 높이 야 거짓 작동 안한다 연료는? 연료를 어떻게 <웃음> 넣냐 근데 가구 모르는데 뭐냐 트레퍼린이 있어어 있지 슬라임 블록이랑 비슷할 걸 아마 렘펄린 뭐 라이터 써야? 왜 작동 안해? 옛날에 가구모고가구 가고모로 제가 많이 본것 같은데. 음, 그나도 많이 봤는데 업데이트돼서 아 진짜. 뭐 부싯돌과 부시를 써서 붙잖아? 아닌데 불이 안 붙는다, 도대아 그릴에 불안 붙는다, 어떻게 쓰냐? 안 붙는다고. 난 모르지. 어. 그거, 추화대서나한 번도 안 써봤어. 음, 너 너무 뭐 작동을 안 하네. 그릴에 막 알고 보니 화염구를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웃음> 화염구를 왜 넣는데? 뗄감 넣으면 되지. 당근을 넣는 거다. 어, 근데 부식조리 안 됨? 안기하네 라이터로 한번 집혀봐봐. 나중에. 라이터로 집혀도 떼... 작동 안 한다, 지금. 석탄이나 그런 뗄감도 넣어보고. 아니면 그냥 저거 뒤집기가 그냥 무기인가? 어? 마스크가 없어졌더라고지 마스크 아니 응. 아뭐 추가적인 재료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를넣 넣어도 작동을 하는 거 같긴 한데 음. 어 저기 근데 어디 공사하나 엄마? 어, 어디서 음, 공사한다고 근데 이까지 들린다고? 언 어, 근데 비 오는데 공사함? 어 레전드 <웃음> 아그인테리어안하는데인 라이터도 안드지아 아. 같은 거겠지 그거 그런거면... 하면... 아 뭔가 할수 있는게 없네 어떻게 물어붙치지 저놈은? 켜야게하 당근동 있긴 한데 여기 니네 동네 있긴 한데 거기 얼어붙어가지고 살수 있을지 모르겠다 <웃음> 눈 계속 내린다 여기 어 그쪽 주변에 눈 내리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망한 동네지 아 이거 어떻게 꼽냐? 꼴 수가 없네 뭐 석탄도 숯도 들어가도 작동도 안하고 뭐 어쩌란 거야 이게 말린 테이프도 넣어봤나? 안어진다 아무튼 생연어박 색연어가... 어? 어 그냥 올려봐봐 어 잠깐만 위에 올리니까 작동한다 <웃음> 아니면 그거 <웃음> 던져봐봐 아이템을 아야 위에서 위에서 우클릭 하니까 작동한다 밑으로 우 클릭하니까 작동 안하고 <웃음> 그 당연한거 아이가 근데 내가 그 1시 분어나 계속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있었다 <웃음> 위로 집어넣어야지 아 밑에 구멍이 그거 밖에 없는데 숨구멍 <웃음> 에라이 <웃음> 지금 5호선 타면 안되겠다 사고난다 아 근데 트램폴린은 왜 높이 안뛰냐 그렇게 막 높이 뛰지 않아 35번까지 지었다 고기 구워지는 거를 좀 기다려봅시다 아 캠핑모드 같은 거 깔면 안되나 그럼 없다 에이씨 이빨 이씨빨 없어 없는 게더 어. 많을걸 여기 에이, 씹을. 그거 1.12.2로 내릴 수도 없어가지고. 왜못 내리? 14인데, 이거. 그러니까 4. 이거 버전, 그냥 버전 자체 내리면 안 되나? 그러면 아이템 몇 개가 없어진다. 어떤 게사라진지 어, 오류 생긴다, 막. 이상한 거. 버전 옮기는. 음. 막 이상한 지형 생기고 그런다. 이름. 그래서 안 옮기는 거그러아예 세버 자체를 새로 만들면. <웃음> 저거. 아, 그거, 예, 프로그램만 있으면 만들 만, 서, 새로 만들어도 별 상관없는데, 솔직히 이전 버전에 있는 맵도 끌고 올수 있거든. 아, 예전 버전 캠핑은 그대로 쓰면 안 되나? 미치안될 거야, 아마. 오른, 오른할 걸, 보지 버전이 안 맞아서. 오르할 걸. 캠핑 모드 1.10.2까지는 예 음. 유로는 없지 <웃음> 지금 청소기 돌리고 난리났다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o 제이서버도 없는게 없다 순환선도 있고 음. 5선 호 연장하고 5선만 만 연장하면 완성이다 1.12.2는 있다 응. 지금 지금 녹호선 가지고 있다고 한거제? 응 7호선 어, 만들고 있다고 했던가 7호선은 어. 굳이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다있네 후스킬 하면. 다 있다, 지하 교통 잘돼 이제. 오래 걸렸대, 맞는데. 응, 음, 응. 음? 있는데, 우리 걸린다, 정확하게. 철도 넣는 거는. 응. 음? 철보가 아. 빠르게 한다. 아, 음, 맞네. 그럴만 하겠다. 철도니까. 완벽 6콧은 다 이으면 사봐라 이거는 얘는 신기하드게온데반데다 간다 유일하게 전 지역 다 도니까 얘가 오케이 okay, 됐어 <웃음> 우코선 빨리 다이어 해야겠다 그냥 이거는 하고 5호선 공사는 천천히 해야겠다 민규한테 민규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사해야 된다 그거는 민규 동네 쪽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야, 근데, 니, 디쿠키고 롤을 하면 내가 안걸리냐 이제. 아, 나, 나, 컴퓨터 오래 켜놨을 땐내 걸리는데, 그냥, 그거 할땐 괜찮음. 음. 그럼, 니, 컴퓨터 자주 껐다 켰다 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 한 번씩, 왜, 게임 오래 할때 있다. 음. 그럴, 그럴 때 컴퓨터 뜨거워야 다 이거 점점. 음, 음. 아, 열 받아서. 아, 열 받아가지고. 그게 오류의 원인이 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다. 내 건, 쿨, 쿨링도 잘안 되니까. 그래서 쿨링이 중요한 거라고... 아, 덕구 이거 다다 다 만들면 한번 타볼래? 노랑색... 노랑 호선... 타도 괜찮지? 얘는? 탈만 할 만할 거다 아마 유일히 보라색깔 다음으로 헌터 <목소리> 라이브라인드 지금 역방향으로 입고 입고 있어가지고 31번이니깐 24개 더 이어야 되네 근데 이게 제일 길다 여기 52개다 이거는 52개? 50몇 개? 2개 아 2개 더 늘어야지 그럼 안 된다 만들 자리가 없다 야 그릴 이거 생연 올려놓고 하루종일 굽고 생양고기 응. 생, 생 양고기 올려놓고 하루종일 굽고 응. 안 익는다 고기가 안 익는다 불도 붙여봤나 야 뒤집게 뒤집어봐 아 뒤집게? 그럼 뒤집게가 있구나 응 스패츌라가 있는 이유는 있다 스페... 분명히 뒤집기가 괜히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럼 뒤집기를 써봐야겠군 아이이6코는그 이 등대 앞에 지나가긴 한데 하차는 안 된다 하차가 안 된다니 하차구나 음, 뭐라고? 굳이 필요 없어서 아, 아, 안 된다 아니 씨, 그릴 있는데 음, 비내린다. <웃음> <잘 알았어. 웃음> 어 고기가 하늘로 분분 나는데. <웃음> 오 신. 뭐 클릭하니까 휑휭 난다. 진월드에딧은 정말 잘 만들었다 오! 익었다 오! 익었다! 뒤집고 나니까 익는다 맞쨰쨰 오~~ 이런 방법이었군 좋게 확인했으니까 있는, 있을 이유는 없다 이거확인했으니이 서버로 돌아간다 오케이. 지금 이 서버는 좀 마, 많이 개발돼 있다 여기 욕 번호가 잘못돼 있어 29번으로 p u l 이 서버 열어둔 거 맞나? 응 뭐지? 왜안 연결이 안 되지? 포트 이게했나 응. 포트 써야 아마. 응 적어놨다 상4 아, 2 응. 니 네, 원래 포트 없는 거 쓰잖아 어, 포드 버킷 만들기 괜찮아서 아 근데 포트 쓰고 버킷을 안 쓰는 게 렉이 덜 걸리더라 내 컴퓨터 메모리 할당량늦는데 설정을 못 해가지고 음. 게임 내에서 원래 옵치 같은 거는 되잖아. 니 네, 네 접속할 때만 살짝 렉 걸리고 없거든. 거의 야, 내 위치가 이상하다. 왜? 좀... 맵 로딩이 안 되는 것처럼 새하얀데. 새하얗다고? 이거 모드를 뭐뭐 깔아놓은 거야? 보면안다 아, 크리에이티브 좀도아주겠는데 뭐야, 왜 체력 까요? 어니 여기 왔는데 나안 왔는데 나 지금 주변이 안 보인다 야 나는 화면이 새하얘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지금 잠깐만 네. 아 게임.. 야킬 쳐봐 그냥 야니 죽여볼게 한번 네. 어.. 아.. 그리고.. 네. 아그전전테 어, 어, 아직도 네. 이상한, 새하얗다. 새하여타. 새하얗다고? 어, 정확히, 할까요? 그냥 주변이, 주변에, 그냥, 몸, 몹들은 떠다니는데, 지형이 로딩이 안 된다. 아, 그거 맵로딩이다. 네. 이렇게 오래 어, 걸린다. 네.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이렇게 오래 걸린다. 음.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556칸 바뀐다. 아직도. 더 이상... 죽었어. 아직도 이상하나? 어, 아직도 부대로다 여긴 바다밖에 없거든. 나 로딩 안 됐다. 우리가 여기 지형이 투과되면서 밑에 몹들이 다 보인다. 고려 아니가 다시 나갔다 들어와봐. 난 한번 나갔다. 똑같은데. 똑같다고. 뭐야? 왜왜 왜 갑자기 처맞는 거야? 이동해봐. 움직여지나. 이동 안 된다. 니는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난 이동 안. 그래 아야 안 된다고 이동이. 어 이동도 안 되고 그냥 어디 낀 것처럼 지직지직거린 게. 아. 안, 근데 앞도 안 보. 아무것도 없어. 아. 그 여자 지형이 투가 될 뿐이다 계속. 어, 네 인벤토리 있던 거삭제해도 되나 그러면? 굳이 인벤토리? 뭐? 어 이거 검하고 쎄네는 음 반납하고 싶은데. 어이씨 물물 물 뭐야 물 뭐야 손 막힌다 씨발마크에서 산호 그냥 바닥에 수기 있으니까 그리고 거니까. 멸종 위기종을 반영해서 그렇게 위기종이었나 그런듯 문교동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마트에 왔습니다 이마트까지 얼마 안 걸릴 거다 근데 인벤토리가 아마 초기화돼 있을걸 아니 멀쩡한데 멀쩡하다고? 나만 초기화되 음. 있나? 뭔데? 구리 구리 다른 건데. 응 좋아. 아주 멋진 걸 내가 이마트에 남겨주게. 진짜 맵길다 여기 좋아 완벽하게 좋은 일을 하고 간다 뭔데? 이마트를 봐라 <웃음> 계산했나? 아니 니가 보면 알까 난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한 것을 적었을 뿐이다 아니지시티 어디있어요? 경기증한다 <웃음> 무슨 색 타고 갈래? 노란색 빼고 다 된다 그 파랑색이랑 초록색 따라가다 보면 나온다 파랑색이랑 초록색 찾으러 갑니다 음. 초록색은 역번호가 39번일 거고 파랑색은 19번일 거다 어, 파란색 찾았다 지청역에서 어디 반영로가야 하냐 어 대나무숲 쪽으로 가면 그거 숫자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아마 그, 그 금융센터 반대편으로 가면 된다 반대편? 금융반대? 물류센터 반대편으로 가면 된다 금융센터 아직 안 지었다 어 맞네 반대로 가면 되겠네 이거 응. 그거 당근씨 언제 들어오니? 몰라 놀라고 있는데 너도 롤을 하는 게 어때? 다 아, 접었잖아 <웃음> 또 하면 되지 재미가 없어 제... 뭐 나도 접은 지좀되긴 했지만 뭐, 요즘은 다시 제가 가끔씩 하는 건데 어때 가끔씩 하는 건데 롤토테스를 어우 실어못 해먹겠습니다요 <웃음> 결국 못 해먹었다 결국 응. 그리고... 음... 근데 여기, 여기 참 많아. 광산수레를 보급하는 지점 만들어놔야지. 어, 대형국제 어, 물류센터 여기서 받아가라 해라. 시청역에서 받아가라 해라. 어차피 그 동네가 스폰지점이라서. 그 모드가 준비되었으니. 음. 여기에 설치된 일부 가구들을 가로치시나 싶고. 그 다음 음. 유튜브로 가야지 음. 음. 음. 아, 이거 게임 짝 난다. 약간 안 하면 된다. 그럼 던져 버려라. 돈. 어? 아니 이거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다 동문교 음나 밥은 나중에 먹어야겠다 배가 안, 안 고프다 오케이 산호역이다. 아, 욕본을 하나 잘못 써놔가지고, 하나씩 밀러 써놔가지고, 다시 다 고쳐야 된다. 다 고쳐야 된다. 음.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나? 응, 음, 지금 영상 보고 있다, 유튜브. 뭐 하려고? 시바스. 야. 아. 천년병 주식회사 보고 있다. 아, 천년분 주식회사. 아, 아, 여기 예쁘다, 근데 여기. 확실히, 산호 있는 데가 이쁘다. 응. 음. 거기 지역은 누굴 건데? 거기, 여기 태균동인데. 윤태균의 것이다. 방 바꾸기 싫으니까 그냥 그쪽을 1번으로 하자. 썸자은 지하철 노선도로 확실하게 편하게 정리를 해놔야 안 응. 지도 만들어야지. 그건 내 혼자 있을 때 하면 되니까. 응? 애플 펜슬 왔다고? 오케이. 이쁘지? 아 그래 아이패드가 내 노트북보다 더 비싸다 와 200.. 200얼마였 230? 160 160? 아.. 기계값만 129인가? 139인가? 그럼 그럼 딱 비싸다 근데도 갤럭시 5안 나오니까 아 그럼? 갤럭시 터치팬은 야내내터치패 노트, 노트 10 그냥 주더라 아나짜그 탭. 음. 돼? 응 나중에 디자인도 음. 할일 있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나쁘진 않지 그런 거 디자인 할 거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이패드 아이패드 하는 이거, 이거 쓸거 아니야? 응좋 음. 애플 펜슬이 일단 좋다 써보고 후기 남겨줄게. 왠, 아, 아직도 왜 저게 비싼지는 모르겠다. 뭐가, 아이, 그거. 어, 왜 애들이, 어... 비, 쟤네들이 비싸게 파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마, 진 남겨놓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제거 아닌. 그냥 쟤네들 많이 못 팔아도 삼성은 이기는데, 수이고 거의 다 이어간다 오... 지금 21번이다 이제 좋아 이제 마크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까 하... 노란 거 생기고 나면 편해질 거다 다있는게 <웃음> 제일 잘 만든 노선 이거 계획하는데만 3일 썼다. 고 어. 물론 워프레임 한다고. 워프레임 뭐 한다고? 어, 어 온프레임 돌려놨다, 나. 어, 나도 매사 돌려놨는데, 슬슬 조립 다됐을라 않아? 조립, 조립 해놓지. 아, 근데 나 2월 15일 어차피 어디 가가지고, 노, 조,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놨다, 까먹을까봐. 까먹기 전에 하는 게 좋지. 헌공업당한지역 어. 이제 이 부분 열고 나면 그기 간다 니네 동네 간다 이제 이거 어... 근데 정작 내 동네보다 나는 정작 정장... 내 집은 다딴데 있다 <웃음> 텐트가 어, 별장이지 거의 니네 동네에도 집 하나 있잖아 어.. 그거 아직 덜 지었다 이거 음. 근데 그 여기 오중간한 데 있어가지고 환승선 다 지나친다 집이 너무 역세권이 아니네 <웃음> <웃음> 난 역세권 아 지금 저 집은 역세권이다 지하철이 세 개나 들어온다 지금 내가 지어놓은 집은 지하철 세 개선이 동시에 겹치는 지역이거든 <웃음> 아그 그 지역이 두개 있다 딱세 군데 있다 오히려 레전드 선이다 이쪽 아 근데 노란색이랑 겹치는 게좀클 거다 네 카톡 해주겠게요 노란색이랑 겹치는 게 제일 클걸? 노란색 온대를다 가가지고 노란색은 순환선이니까 여기저기 다 다닌다 그니까 완전히 그냥 순환한다 그냥 순환선이 아니라 괜, 괜... 완전히 다 돌아다녀가지고 완벽한 순환선 진짜, 수, 순례로 바꿔야 된다, 이거. 순례선. 순례로 바꿔야 <웃음> 순례손이지라순례선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그냥, 동네를 음. 다돌아다닌다 뭐, 거의 뭐, 진짜 순례선 돼버린다, 저거 음. 이건 이지랄 아니라, 진짜다. 다돌아다닌다 누가 지랄이라 하였는가? 누구야? 얼마나 다돌아다니면그러안돌아다니면 어, 그러니까 동네가 없어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순환선이 있다. 당근 하러 하러 하러 당근동도 가는데 심지어 말 그대로 순환선이에요? 근데 당근 안 위치가, 안 위치가 조금 안좋다 거기 지하철 한근 한.. 한 지하철안 돼. 두개있다 나도 우리집 우리 두군데 있다 니, 스포, 니 텐트도 있잖아 응. 음. 건축주인거 하나 텐트 본지역에 텐트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초역세권 하나 <웃음> 총세개있다아이래 너무해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어, 아니다. 다행이네. 퍼펙트로 졌다. 퍼펙트로. 아니, 애들이 40대시다. 40대시다. 3명은서 40대 됐다. 40... 어. 뭐, 뭐 하는 애들인데? 응, 3명에서 40대 됐다. 뭐하는... 진짜 너무하다. 진짜 뭐 하는 놈들이라 길래 그렇게 막질수 있는 건 그래도, 너는 너의 본분을 지켰다. 꼴등. <웃음> 당근은 그저 당근해질. 마크, 마크 언제까지 계속 할거잉 몰라 음, 마크 계속 해야지 아이, 그니까 <웃음> 언제 아, 끝날지 모른다 늦게 하면 9시까지, 9시에 회의하러 들어가야 된다 9시에? 네. 어제 못한 회 그거 태균이가 정모에 열었다, 이가 아, 15년 응 아름다운 산호 섬의 주인 이다 사노소난 15월 날안갈 아.. 나못갈것 같은데? 날. 와... 와도 격리다, 너는 <웃음> 전과자야 너는 전과자인 게 인정하지, 너바꾸나아야겠다못 <웃음> 너... 간다고, 그날 너는 <웃음> 전과자인 거 인정하지, 이 자신이 그래서 영준이랑 같이 경리 있다. 송양쿤하고 <웃음> 같이. 음. 아, 아, 이 예, 네 동네 역 생겼다 또하나더 가구 모드에다가 커스텀 NPC까지 있으면 참. 처음... 음. 커스맨빛에으면용무은 만들었지 벌어 고용했지. 덕구, 니네 봉 옆으로 포포 하나 흘릴래. 이쪽으로. 네? 하나 흘려볼래. 덕구? 에 나한테 TP 해봐. 어. 근데 덕구 봉 여기거든. 여기 뒤쪽에 여기 어디 요쪽 이쪽으로 요 밑으로 어요요요쪽변 보이지네 어 여기야 보이지, 네. 어. 폭포 하나 흘려볼래 니네 폭포다 이거 니네 거다 저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니네 동네 거다 여기 풀로 돼 있는 거 니네 동네 거다 어디서 뭐, 흘려볼까 경계선. 봐. 경계선이긴 한데 저강은 니네 거다. 스케일 크게 해도 괜찮고 왜냐면 이역 이름 때문에 폭포 흘려보내도 괜찮을 것 같더라 폭포를 만들었다 오 그렇네 괜찮은데 뭐랄까, 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흐른다. 딱그 절벽이 폭포나 좀 괜찮을 것 같았어. 폭포 두개 만들었다, 그래서. 응, 음, 그건 이제부터 덕구 폭포다. 지하철력도 있다, 전용. 덕구 포다. 지, 야, 폭포가 하나도 늘었다. 응. 음. 음, 괜찮은데요? 포가 많다. 응. 어. 어, 괜찮다, 야. 3대 폭포다 여기 <웃음> 관광지인데 그냥 이상하게 사람이 수동으로 흘리는 폭포는 눈에 띈단 말이야 용암 폭포는 좀위험하니까 그런 건좀 <웃음> 이관을 해칠 것 같다 근데 거기 이관을 해칠 잘못하면 불도 붓는다. 영화폭포는 지하철은 무사하다 그래도 지하철 근처에 폭포가 어 여기 있다 지하철 여기 폭포가 있다. 폭포가 있었네 전용 지하철 역이 있다. 내 있는데 야 지하철이 꼭 물에 잠기지도 모른다 지하철 어? 위에 있어서 상관없을걸? 어, 잠긴다. 야, 지하철에 물 들어온다. 어디? 에이, <웃음> 미친. 물 들어왔다, 여기. 없는데? 와봐봐. 와봐봐, 내일로 TPL 봐봐. 여기 참사가 일어났어. 아, 여기. 참사가 일어났 다시 일어나라 이거 일단 지붕을 씌워야겠는데 어 그쪽 그쪽 편만 복포해놓지 대참사가 났다 이, 이 일부가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동굴 안 쪽에 지붕은 안 씌는데 방수 처리는 좀 해놨다 여기 일부는 자연 보포 있는 데는 여기 물 부으면 안 된다 함부로 일단 이쪽을 막았다 이쪽을 막아야 하는데 아니면 여기 그걸 하면 되는데 여기 보이지? 여기처럼 이거 해놓으면 된다 유리로 터널 하나 만들자 어, 유리 터널 하나 만들자 여기 일단 물물 물 잠시 꺼놨디 그래, 그거 상관없다 레일 까는 데놀 얼마 안 걸려서 터널이 만들어졌다 어, 그거 터널 만들고 흘려보내는 괜찮더라 여기 안쪽에 꽤나 밑으로 이어지는 게 있네요, 음. 을 꽤나 많을 거다. 자, 다시 물을 흘려볼까요? 근데 어찌 보면 물이 흘러나오는 지가참안 좋기도 안좋 팬텀 날아다닌다, 이젠 또 됐어 음, 이제 깔끔하게 안전하다 어 가구 모드에 그.. 백, 음, 그 전.. 천.. 전등 같은 거 없지? 없어진 거 같을때 예전엔 있었는데 이, 이 조명기구 있었는데 옛날에 다른 그, 가구 그, 모드가 조명기구... 진짜 가구 많이 있다 조명기구 붙는 거 음. 없다 <웃음> 조명기구 있는 걸로 하나도 닿으안 되겠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려고아 근데 모드가 잘 없더라 그거 미니, 데, 뭐. 데, 데, 데코레이션 하는 거 찾을라 했는데 비블리오 크래프트 모드가 그런 거 좋았는데 막 미니어처 같은 거 많고 거 버전이 도버전안 맞아서 어. 그 개발 중단됐더라 1.10 버전 이후로 그 왜? 아예 몰라? 중단까지 뭐 어. 근데 그거 용량이 장난 아니다 너무 많아서 뭐가 음. 이건 외국 철도에서 자주 볼수 있는 노선인데 어, 지금 게임 많이 왔네. 18번. 오늘 개통은 하겠다, 이거. 개통은 할수 있을 것 같나? 개통은 확정이다. 약간 작업하기 번거로운 구구인데 18번까지 완성됐고. 오케이 다시 내려가는 구간. 아, 여기 너무 어. 울퉁불퉁하다. 구간 여기서 좀 걸리겠네 뭐야 깜짝이 데코레이션 하고 있나? 응. 음? 지금 어디지 음? 거의 근데 난 거의 지하철 공사 다 돼간다 지금 16번이고 7번까지는 내가 이미 이어놨거든 이래서 7번 음. 그리고 거꾸로 해서 16번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 10개도 안 남았어 야, 여기에 던전이 있는 것 같다 어디? 이쪽이 있네 무슨 동인데? 그, 그 아까 폭포로 와장창 됐던 곳 있다 이거. 아, 니네 동네 밑에? 뭐 하덕구 쪽 여기에 스포너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래 근데 미니도 있으니까 편하지? 응 음. 요 안에 좀비 있네. 잔뜩 있네. 좀비 스포너? 음. 그게 박혀있는 모양이고 이제 당근동 간다, 이게. 하... 어 여기 다 <웃음> 당근역이다. 당근동, 하, 당근동은 안 마봤지? 응. 음. 당근동. 응, 이로서 연장되면 여까지올 거다. 당근. 파랑선에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좀 멀걸? 19번이디 여기 2호 선부안 났네 사실 노란 거 따라가다 보면 내가 있다 그 주변에 음. 노란 게 있을 거거든 노란 거는 15번 디지시티로 디 g 시티로 돌아갑니다. 띠. 띠. 1 5분까지 우리도 안 된다. 이제 디 g 시티로 돌아가고 있다. 일부러 거기, 지하철 3개 만나게 해놨다. 일부러였나? 어. 교통공사 지으려고, 거기. 내가 봐가지고. 음, 도착했다 와, 당근동 지나서 이제 거기 간다 이역 이름은 참 마음에 든다 이 바위 이름이 참 마음에 든다 어떤 이름이지를 마음에 드냐? 꼴찌 밥이다. 오, 대단하... 누구의 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다. 바위가 흥... <웃음> 머리 여기 이... 이... 이... 이... 이... 이... 눈 내려가지고 여기. 예전 가고 먹어야 되는 있던 낮은 이자고. 음, 그렇지. 몇개 음, 낮은 이자. 몇 개가 아이템이 없더라. 오른 줄 모르겠는데 아마 오른 아닌 것 같다. 이상 경기장역. 이걸로 쭉 가면 됐다. 음... 도착이다. 꼴찌밥이 여기다. 아, 여기, 공사 힘들다. 눈 내린다. <웃음> 아이 드리프트가 왜일 많아? 진짜로 드리프트 많다. 응. 5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적게 남았는지. 응. 완성된다.